이제는 모아이 그만 뽑고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드디어 기다린 퓨전 360 책이 나왔습니다 퓨전 360의 기초를 배우고 나도 갖고 싶고 선물에도 좋은 굿즈를 만들어봅시다 9가지 굿즈 사진이 있는데요 음.. 이건 모델링 사진이라 별로 안 예쁘지만 실물을 보면 진짜 진짜 진짜로 너무너무 갖고 싶은 부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퓨전360의 기초를 소개합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책으로서 처음 모델링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구속 조건이 뭔지, 솔리드가 뭔지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하면서 에러가 나는 상황 정리까지 파트 2에서는 9개의 굿즈를 만드는 설명뿐만 아니라 필로라 세팅과 출력하는 노하우 까지 지금껏 이런 퓨전360 책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굿즈를 만들어 볼까요